아이구 잘 입는다 내려가봐 이거 어, 이미 찍었는데 뒷자리가 불안해가지고 아. 어, 왜 포기했나봐 약가 포기한 눈빛이야 자내려 이제 얼굴에서 욕하고 있어요 <웃음> 내로 욕하고 있어? 너무 좋다 아우 그내잖 아니야 빠지마. 됐어요. 아, 또 도망갔네. 네, 이제 그만하고요. 네. 오노, 어, 뽀노도 촬영할 줄 알았으면 좀 치수 걸. 그때. 오노야 아니야 달 자지 마.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아니야 노야뽀노야 기다려. 옳지 옳지 기다려. 아린이 무서워나 봐자 이쪽으로 오셔서 아직... 아린 좀 불러주세요 아린 거기 아니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가만있어 아린아 옳지 앉아 혹시 대신 아니야? 아니요 안, 안 돼요 <웃음> 안돼 안돼 앉아 오! 오 이뻐 군디려? 네. 귀여워 기다려 손좀 열어줘세요 손이 아, 없어가지고 일로와 아이고 역시 파이팅하다 진짜 아서는 아, 이후로 안 사와. 지금 아, 네. 오늘은 타투랑 꽁찌랑 프로필 촬영하는 날이에요. 축하 와 주셔서 도와주시는 분들 이 있어서 이렇게 타투랑 꽁찌가 프로필 사진을 좀 어렵지 않게 찍고 있어요. 어, 얘네들이 한 곳에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 애들이 손님이 있으면 집중력이 없어 가지고 자리 할수 있겠어? 파투 오, 아이, 대박, 방아야 좀. 응? 파투가 신나면 감정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오늘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파투야 앉아. 앉아. 옳지. 아니, 또 누워, 또? 아니, 그게 멋있어, 타투? 꽁치 아! 먼저 할까 얘들아? 네. 아, 꽁치야, 일로 와. 꽁치야, 도망가지 말고. 꽁치야. 꽁치, 꿍치, 일로 와. 아니야 타투 앉아 앉아 타투 여기 앉아 일로 와 기다려 앉아 앉아 기다려 그 상태에서 카메라 쪽으로 간식 좀네자 간식 카메라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카메라 위쪽으로 여기? 됐어요 됐어요 네아 <웃음> 진짜 증명사진 나왔어. 진짜 증명사진 나왔어요? 귀여워 <웃음> 아, 또 비행기 탈수 있겠네? 일로 와 많으니까 네더 엄청 많아요 좀 뽀, 뽀개서요 여기 배경지 위로 안쪽으로 경계실 좀풀수 있게 해주시고요 간식은 먹으니까 꽁찌야 꽁찌야 어? 냄도 응. 꽁찌야 이게 소리야 간다 방문할까요? 꼼찌야 꼼찌야 아니 아니 저기 기다려 꼼찌야 일로와 아니 꼼찌야 아니 그건 추르기 찌야 엎드려 앉아 은찌 앉아 앉아 앉아 아니야 기다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여봐봐 나 아, 올라와. 지 앉아. 아니 꼼치야 너말고 이렇게 낫지 어이야 시발견이야? 시발견 진짜. 자 여기도 한번 보시고 네 좋습니다 저 오늘부로 꿈찌가 낯가린다는 걸더 확실히 알았고 다시는 애들 데리고 사진 안 찍으려고요 <웃음> 처음이자 마지막 애들 사진은 제가 찍으려고요 <웃음> 생각보다 이쁜 사진 나온 것 같아서 어, 기대돼요 기대됩니다 어, 완성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게 할게요 여러분들